이리 와서 팬케이크 같이 먹을래? 음, 숙녀의 침대는 아무나 함부로 들이는 거 아니랬지만, 너라면 내 옆자리를 내어줄 수 있겠어? <웃음> 이 레서 판다 인형 좀 봐. 꼭 누구 닮은 것 같지 않아? 촉감도 말랑하고 쫀득해서, 밤마다 듬뿍 사랑해주고 있어. 꼭 끌어안고, 볼도 잡아당기고. 응? 인형얘기 맞는데? 한국하려면 지금뿐이야 어, 어, 몸좀 풀고 어디? 어, 나른 거친 모습좀 보여줘 어디? 어디? 거친 모습좀 보여줘 침대에 꽁꽁 묶어둬야지 단점을 방해한 건 유죄 거친 모습 좀 보여줘 빈틈. 침대 밖은 위험해 <웃음> 인형들? 글쎄 언제부턴간에 침대 위에 있었는데 아, 레서 판다 인형은 내가 직접 사왔어 쇼인도 너머로 날 어찌나 애처롭게 바라보던지 안아볼 수가 없었다니까 <웃음> 이래서 판다 인형 좀봐꼭 누구 닮은 것 같지 않아? 촉감도 말랑하고 쫀득해서 밤마다 듬뿍 사랑해주고 있어 꼭 끌어안고 볼도 잡아당기고 응? 음? 인형 얘기 맞는데?